저는 오늘은 어저께 만난 동행형의 숙소를 왔는데 아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래서 치앙마이에서 한달 살기를 하나 싶은 정도의 숙소였어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디콘도라는 곳인데 어, 마야나 이런 님마네민 쪽이 아니라 조금 더 떨어진 센트럴 페스티벌인가라는 쪽에 있는 콘도예요 근데 여기가 진짜 좋아 되게 조용하고 약간 여유롭게 한달 살기를 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무료 셔틀버스가 계속해서 운행이 되다 보니까 올드시티나 마야몰 같은 곳을 가는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여행을 때기가 두 달째 넘었을 때 왔거든 음. 보통 100일 전으로 와 나도 그랬어, 장기해. 특히 치앙마이 같은 데서 한국 사람들 많이 어울리다가 딱 수장가 떨어지면 아 없으니까. 삼사 괜찮아. 이제 혼자 여행하는 느낌이 확 나고 여기는 네가 지금 이제 세계 일주 하러 가기 지금 어느 정도 적응을 하러 온 것이잖아. 지금. 그쵸, 시작을 약간. 여기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면서. 근 네. 거기 하면 진짜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되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외로워질까? 아, 맞아. 뭔 느낌인지 알것 것 같아요. 진짜 한국 이름 보고 애시안이 거 없을 것 없죠. 저는 여행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아꼈어요. 좀 모든 거를 다 썽테오나 모바이크 이런 걸로만 이동을 하고 먹는 것도 최대한 로컬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싸게 싸게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야, 네 여행 스타일이. 뭐 돈을 아주 적게 써야지만 여행의 가치가 있다. 그건 아니네. 빈곤한 상태에서 여행의 가치를 느낀다 이런 거야? 아니요. 내 주변에 그런 성도 있거든. 전 그건 아니에요. 응. 맨날 약간 캡슐 호텔 같은 호스텔 그 안에 구석탱이에 박혀가지고 영상 촬영한 거 편집하고 막 이러다가 이런 집에 딱 와보니까 하... 앞으로 계속해서 숙소는 조금 더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좋은 데를 구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유럽이나 아프리카 가면 물가가 너무 비싼데 그건 그렇지 거기서 진짜 한끼 한국... 먹지 말고 거기서 시장해서 그... 먹고 여기 맛있는 거를 많이 먹어야겠어 어 그래. 맛이 없어 음식이 맞아요 그래. 진짜 고기 챙기고 막. 고기 챙기고 3만원짜리 고기를 시켜도 그래. 맛이 없어 맞아 어... 거기서 그냥 풀떼게 어... 먹고 머리 짧으니까 식이옥복 한다 생각치고 <웃음> <사람이> 생일처럼 <생일쳐가> 명상하고 <웃음> 그렇게 살아 그저 그래, 저거를 다른 형 다른 여행 오래하신 형부 딱그 소리했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백날 아껴봤자 그거 유럽 가서 한끼 식사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티끌 모으면 뭐하냐고 바람 한번 불면 다 날라가는데 <웃음> 티끌 모아 티끌이 돼도그한번 불면 다 날라가고 오빠 너무 오늘 성토 하지 마아 이미 왔다 올 때는 더워게 해야 돼 약간 즐겨야 돼. 그래서 오늘은 돈을 좀 많이 써봤습니다 그랩도 타보고요 좀 비싼 식당에 가서 제돈 내고 뷔페도 사먹어보고 제가 어저께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모르겠어요 갑자기 좀 많이 다운이 돼가지고 오늘도 원래 저는 영상을 만들 때 어떤 스토리로 진행을 할지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찍다 보니까 이상한 영상인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조금 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웃음> 일단 오늘은 최대한 카메라를 일단 집에 갖다 두고 좀 촬영을 잊고서 기분을 다시 업 시키는 아? 작업을 해봐 하려고 합니다. 셀건 아, <웃음> 오늘 기록은 어, 끝이고요. 그럼 내일 봐요. The two of us.